안녕하세요. 리더운드 듀오 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몬 스튜디오의 꼬현빈입니다 아, 며칠 전에는 이제 더 이상 강좌를 하는 게 저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어차피 뭐 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제 노하우를 뿌리는 게뭐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판단이 돼갖고 당분간 안 하려고 했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할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뭐 아저씨의 변덕 같은 거죠. 그리고 12월에 무슨 성과급이 나오는지 수업이 죄다 12월로 몰려가지고 11월에 할게 전혀 없어요. 음, 며칠 안 남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는 이제 프리셋 같은 거를 한 15개 정도 만들었는데, 한 개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음, 당시에 듣던 이제 노래들을 가지고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는 장범준 노래였는데, 뭐였지? 당신과는 천천히 였나? 뭐 지금 보니까 별 이상한 이름이 다 있어요. 여튼 이제 새벽에 잠들어가지고 오전 중에 일어났는데 저는 옛날 아저씨 감성이라서 요즘 노래를 잘안 들어요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랩을 들어봐도 뭐 자기네들끼리는 뭐아 찢었다 뭐 이러는데 뭐 누가 잘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90년대 노래를 자주 듣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고 신혜철님이 만들었던 그룹이죠 무한궤도의 그대에게가 나오는데 그거 듣고 나서 다른 노래들도 다 찾아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초반에 발표했을 때는 에뭐비트겐슈타인이라든가비트겐슈타인 맞나? 그건 화가 이름인가? 여튼 뭐 되게 실험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들어보면 천스럽지가 않아요 물론 그 당시에도 그 시대에 맞는 좋은 노래들도 많이 발표를 하시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체 얼마나 많이 앞서갔던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튼 이제 뭐 갑자기 얼마 전에 음, 놀면 뭐하니에서 스타맨이라는 신곡도 발표됐고 그런 기억도 나고 그 노래 가사 중에 뭐 자기 별로 다시 돌아갔다 그랬나? 그런 가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뭔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봤어요, 갑자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죠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가끔가다 은화수합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음, 그것 때문에 수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우선 저는 고신의철님의 뭔가를 이용하려는 점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덕자시때도 그랬지만 저는 그냥 생각이나서 하는 거지 뭔가를 막 누구를 이용해서 제입속을 채우고 이런 마음은 별로 없어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벌받아요 우선 배경을 불러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요새는 뭐 추워서 수업할 때입외 밖에 서안 나오기 때문에 여튼 불러오고 위에 은하수 사진도 같이 불러옵니다 이제 본인이 찍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합성을 하실 거라고 하면은 초반에 이제 이미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오브젝트 셀렉션 이름이 잘 입에 붙질 않네요 불러본 지 얼마 안돼 가지고 툴이 굉장히 쓸만합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 명확하게 끝선까지 따주진 않는데 어뭐 발전하겠죠. 뭐 이런 게 나온 게 어디예요. 그 전에는 이거 일일이 다 잡아 가지고 작업했어야 되는데. 뭐 어느 정도는 편해졌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뭐 같은 실수를 할지 모르겠는데. 여튼 컨트롤 j 를 눌러서 새로운 복사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 오브젝트 셀렉션이죠. 여기서 뭐 별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 줍니다. 별이 주변에만 있을 거고 사람한테 묻지는 않을 테니까 이 정도 해주시고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 해줍니다 이 정도 해주신 후에 밑판 같은 경우에는 뭐 깨끗하게 처리를 해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먹어서 들어가겠어요 이 부분을 스크린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밑판이 살짝 나오죠 이렇게 별이 약간씩 있긴 한데, 그냥 일부러 뒀어요. 어차피 뭐이 딱, 이 이미지 자체가 딱 떨어지는 이미지가 아니어서. 그리고 옆에 관중. 관중은 그냥 브러쉬로 근처 색깔을 칠하다가 지워줍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어, 원래는 이게 흑백 사진이에요. 이 뒷모습이 흑백 사진인데 이 부분에다가 약간의 색을 집어 넣어줌으로써 흑백 느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냥 우주니까요 컬러 레이어를 만들어 주신 후에 그라데이션 꼭 한쪽이 투명인 걸로 선택을 해 주시고 아 굉장히 불편해요 색깔을 뭘 잡을까 이제 생각을 해 봐야겠죠 노란색, 파란색 우선 푸른색 계열로 한번 밀어주시고 하얗기 때문에 이게 저쪽 잘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노란 톤도 조금 더 네, 그런 식으로 꼭 이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없기는 한데 그냥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뭐 색감 같은 걸 약간 집어넣어 줄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뭐 기타 뭐 니컬렉션이라든가 아니면 프리셋이나 기타 여러가지로 색깔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냥 레이어 따서 스크린 아니면 뭐 라이튼도 가능합니다. 좀더 밝으냐? 누구냐의 차이라서 지금은 라이튼보다는 스크린이 좀더 낫죠. 이 부분들이 더잘 보이니까. 네, 더뭐 이렇습니다. 굉장히 쉽죠. 잠깐 하려고 했던 거라서, 그리고 실제로 만들 때는 이거보다 더 짧게 걸렸겠죠. 지금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고. 하여튼, 오늘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나서 해봤어요 노래를 듣다 말고. 제가 아까 무한궤도의 그대 얘기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음, 하여튼, 뭐, 길게 얘기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진을 불러와서 우선은 배경이 될 것도 같이 불러와요 같이 불러온 후에 배경이 되는 걸 눈을 꺼주시고 원본은 손상되면안 되니까 하나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신 후에 오브젝트 툴로 비, 별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 그리고 이 은하수 부분을 스크린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옆에 이 분도 귀신처럼 나와 버리니까 지워주고 다시 봅니다 그리고 뉴레이어 해서 흑백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흑백 느낌이 안날수 있게 칠해주는 을 거죠 그리고 앞에서 뭔가 좀더 빛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네, 굉장히 쉽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죠 밑에서 찍었더니 턱살이또 보이네요 위에서 찍을걸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